입니다. 네, 오늘 어, 드디어 에이지락 부스트가 출시가 됐어요 아직 정식 판매 전이긴 한데 어, 긴급하게 제가 이렇게 공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루미스파랑 비슷하게 생겨서 비슷한 거 아니야?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언박싱 영상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조금 작아 보여요 그런데 안에 한번 열어볼게요 부스트 보시면 꺼내 볼게요. 짠! 사이즈는 손바닥보다 더 훨씬 더 작은 사이즈예요. 그래서 요렇게네 기계가 이렇게 유선형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. 엄청 가벼워요. 엄청 가벼운데 뭔가 충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원 버튼이 보이질 않네요. 일단, 이렇게, 나머지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. 그또 이렇게 열어보면은 설명서가 있구요. 안에 요렇게, 어, 부스트 커버 씌울 수 있는, 씌워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실리콘 재질로 된 커버가 하나 들어있어요. 이렇게 그리고, 요게 진짜 대박이에요. 이게, 이렇게, 어, USB, 단자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충전태부터 이렇게 착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꽂기만 꽂는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착만 해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되게 심플하고 엄청 간단해졌죠 자 전원 온오프 방식 한번 이쪽으로 슬라이딩 가볍게 하면 전원이 켜, 켜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손을 살짝 슬라이딩하면 전원이 꺼지는 방식입니다. 전원 방식은 이렇구요. 자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. 부스트는요. 전용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 제품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기계 가격이나 어, 이런 거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어, 이 디바이스는 한 20만원 중반대, 그리고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 제품은 한 5만 5천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, 본사에서 가이드 하는 이 제품의 사용법은요. 자, 일단 첫 번째로 이 부스트에 전원을 켜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셋, 넷. 3회에서 4회 정도 펌핑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한쪽 볼당 1분씩. 그래서 일단, 얼굴의 반쪽만 먼저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소리 들리시죠? 2.4초마다 미세 전류의 파동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제 피부에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, 스스르 계속 소리가 들리죠? 이골의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어, 집에서 이 부스트는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갈바닉과의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, 갈바닉은 내부에서 좋은 어떤 갈바닉 트리트먼트 앰플과 그런 에이지락 제품 성분을 피부 깊숙한 곳으로 넣어주는 그런 효과고요 이 에이지락 부스트는 와 얘기하는 사이에 벌써 1분이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더 해볼게요 네이 에이지락 부스트는 어, 원래 본연의 내 피부 밑 바탕에서부터 좋았던 것처럼 좋았던 그런 본연의 타고난 피부인 듯 그런 좋은 성분을 끊임없이 2.4초마다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거든요. 저 지금 반쪽만 했는데도 이쪽 피부가 훨씬 더 톤이 밝아진 것 같아요. 진짜 이 제품을 쓰면 은 타고난 듯 좋은 피부를 가졌던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불규칙한 파동으로 끊임없이 제 피부에 지금 미세한 전류를 흘려주고 있어요. 진이 기계가 너무 혁신적인 게 이렇게 네, 지금 말하는 사이또 1분이 지났거든요. 그래서 붐은 을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세요. 자, 제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? 지금 여기 눈 밑에 뭐 붉은 다크 서클 그리고 볼 볼의 위치 한번 봐주세요. 제가 막볼 사이즈도 굉장히 달라졌죠. 제가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지 않았지만 그냥 진짜 가볍게 이렇게 터치만 살짝 음, 이렇게 터치한 상태에서 핸들링만 했을 뿐인데 눈도 이쪽이 끝끝. 꼬리 라인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 뭔가 여기 피부 속에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자꾸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막 귓가를 막 이렇게 막 당겨지고 있는 그런 기분, 피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뭔가 당겨지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. 지금 눈 꼬리는 얘는 조금 처진 것 같은데 얘는 눈이 이렇게 좀 올라가 있어. 대박 신기합니다. 그리고 이쪽 피부는 뭔가. 음 맹탕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속에서부터 막 쫀쫀하게 뭔가 막 차오르는 지금 또 웃으니까 어 광대 위치 보이시나요 여기가 훨씬 더 뽕그 쏘서 올랐어요 <웃음> 대박이에요 똑같이 웃었거든요 와이 제품 진짜 신기하네요 갈바닉이랑은 또 뭔가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갈바닉은 사실 받고 났을 때뭐 그냥 피부에서 뭔가 받았을 때 그런 어떤 느낌은 있는데 받고 나서 그냥 피부에 어떤 별다른 느낌 없었는데 얘는 기계를 이렇게 떼냈는데도 피부 속에서 뭔가 자꾸 막 뭔가 세포가 재생을 된,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인가요 뭔가 계속 끊임없이 막 자극을 하는 거 있는 거 같아요 웃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 꼬리가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속 음, 이 쪽으로 자꾸 뭔가가 엄청 땡겨지는 것 같네요. 지금 제 피부 톤을만 보셔도 이쪽은 뭔가 좀 아직 홍조기가 남아있는 것 같고 얼굴 뭐 열감도 마찬가지인데 이 양쪽 볼에 이쪽은 조금 저 홍조가 좀 있는 편이어서 화장 지고 나면은 그런데 여기가 좀 붉죠? 근데 이쪽은 어때요? 대박이죠? 완전 하얗죠? 화장한 것처럼 완전 매끈하게 하얀 뽀얀 피부고 이쪽은 뭔가 볼이 되게 붉어요 보이시죠? 이렇게 즉각적인 미백 기능과 눈밑 다크서클이며 뭐 이런거면 한 번에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추려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루미스파랑 어,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짠 음. 루미스파는 어, 굉장히 좀 예를 들다 보니까 무겁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부스트는 계속 하는데도 어, 전혀 무게감도 많이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가볍거든요 근데 얘가 69g 밖에 안 한다고 그래요 100g도 안 하는 되게 가벼운 무게에 이런 기술들이 집약이 되어 있는 진짜 이 마이크로커런트 미세전류의 집약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, 두 번째는 갈바닉과 차이 어떤 점이 차이가 많을까요?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갈바닉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, 일반적으로 갈바닉은 뭐 번호에 따라서 마이너스극, 플러스극 이렇게 해서 이온을 띠는 극성이 달라요 그래서 전용 제품을 이제 외부로부터 좋은 성분을 일정한 전극으로 계속 뭐 넣어주거나 끌어당겨주거나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부스트는 음, 전류가 계속 일정하지 않구요 변동 전류에요 계속 내 피부에 2.4초 주기로 플러스 극을 줬다가 마이너스 극을 줬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계속해서 줘서 피부를 자극시켜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재생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음, 그리고 어, 이 부스트를 여러 번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어, 부스트는 본사 가이드에 의하면 하루에 한번 정도만 사용하시면 되는 걸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사용해보니까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<웃음> 더 욕심내지 마시고요 어, 한 번만 사용하셔도 진짜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진짜 저는 어,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이거 진짜 대만족이에요 어떻게 한 번만 이렇게 1분을 사용했는데 1분씩 두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음. 얼굴이 완전 이렇게 된것 같아 <웃음> 이 기계만 써도 되는지 이 전용 제품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 제품을 안 쓰고 부스트만 써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, 이 제품은 너무나 똑똑한 아예요 이 전용 <웃음> 제품과 같이 썼을 때 작동을 하고요 제품의 어떤 이 제품이 에티베이팅 트리트먼트가 묻어있지 않으면 작동을 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냥 그냥 전원을 켜고 뭔가 쓰려고 하는데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럴 때는 음 하다가 작동하다가 멈춰요. 그럴 때는 이 제품이 조금 덜 발리거나 아니면 또 바른 상태에서 팍 계속 하다보면 제품의 양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. 정확하게 3에서 4회 정도 펌핑하시고 1회 정도 1분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충분히 1분씩 1분씩 이렇게만 사용하셔도 너무나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스트 제품 도대체 언제 사용하는 건가요? 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어, 뭐 아침에 사용하셔도 되고 저녁에 사용하셔도 되고 편하신 본인의 어떤 라이프 패턴대로 사용하시기 편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어, 옅은 화장 하셨을때는 화장한 위에도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하고 효과를 그대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어 사실은 여자분들은 어떤 메이크업을 했을 때 최상의 피부 컨디션을 보였을 때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 부스트를 사용하고 메이크업을 하면 진짜 피부가 너무 쫀쫀하고 이건 무슨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없어요 피부결 표현이며 어, 얘, 이 아이가 순간적인 어떤 플럼핑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모공 축소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리프팅이며 또 미백 기능까지 같이 다줄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 것 같아서 어, 부스트를 사용하고 좀 흡수시키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 진짜 너무,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어, 이 부스트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침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, 음, 제 개인적인 취향을 추천드리고요. 부스트를 세게 문지르시거나, 어, 너무 많이, 그러니까 일정량을 펌핑해서 그, 트리트먼트를 사용했는데, 또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문질러 주시면, 그러니까 밀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, 최대한 그냥 가볍게만 슬라이딩 해주시면 됩니다. 딱 정, 시간을 지키셔서, 이렇게 사용하시고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그 위에 메이크업 하시면 충분히 예쁜 피부결 표현 가능하시구요 피부 관리도 너무 예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부스트 쓴 다음에는 어, 토너 다음에 세안하시고 토너나 이렇게 미스트 뿌린 다음 단계에서 이 부스트 제품을 사용하구요 그 다음에 뭐 세럼 에센스 뭐 크림 이런 관계는 부스트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어 이게 사실은 아직 정식 판매가 되기 전이거든요. 그래서 어렵게 구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이 부스트 제품 체험을 원하시면 어 정식 판매 전이니까요. 꼭 저한테 미리 연락 주셔서 빨리 한번 체험 받아보고 싶어요. 꼭 이렇게 댓글이나 아니면 DM, 뭐 카카오톡으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. 부스트는 저에게는 진짜 이 룸스파 다음으로 진짜 혁신적인 디바이스라서이 사업에 제가 하는 뉴스킨 비즈니스에 진짜 어떤 새로운 기회로 다가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너무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요즘에 많으셔서 문의를 많이 해주시거든요. 언제든지 질문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, 많이 연락주세요. 네, 부스트 체험 꼭 바로 지금 신청해주세요.